트리 문이 열렸습니다 어 왜? <웃음> 나 브이로그 찍고 있어 <웃음> <웃음> <촬영 전공> 브이로그? 어브이로그는 미안해 고 있어 촬영전공 브이로그 아 그래? 아난 괜찮아 난 촬영전공이 아니잖아 아니지 내 일상 <유성> 찍는 거니까 <웃음> 나 찍는 게 의미가 있어? <웃음> 의미가 있지 하고 있는 연출의 모습. 아니 근데 이거 연인 연인 찍었어? 뭘, 어떤 걸 찍어야 돼? 열심히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니다늘 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선이 아, 맞다. 맞다. 아. 근데 중간에 OS 할때 응. 애매하게 잡히지 않아. 안녕하세요 한국영화아카데미 38기 촬영전공 박소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카파의 장점은 자신이 촬영한 6개의 작품과 그리고 자신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미지를 계획한 6개의 촬영기획서를 들고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작품에 잘 녹아들었는지 수업시간에 촬영 전공 교수님들이 피드백 해주는 시간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같이 서로 얘기해 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을 찍을 때더 무모하게 도전하고 그 점을 수업을 받고 보완해서 더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프리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후반작업 DI 단계 또 마지막으로 작품을 DCP로 출력해서 마스터링 하는 것까지 영화 전반적으로 어, 촬영 전공이 공정할 수 있는 단계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PD 촬영, 그리고 연출 전공들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곳에서 같은 학교에서 타이트하게 프리 작업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로 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또그 과정을 통해서 영화를 같이 할수 있는 동기들, 친구들,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 라는 점도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한국영화 아카데미는 1년이라는 과정 동안 타이트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이 어쩌면 짧을 수도 있는데 많은 걸 배우고 얻어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